you 이번 곡은 저희가 그내로바꾸라내소환하고 네. 남성이... 아, 여기... 아, 지금... 이거, 철... 어, 이거 봐얘 여기 발단인거같아 <웃음> <웃음> <저도> 지금... 어, <웃음> 오늘은 브로그안찍요안나 <웃음> <웃음> 이렇게 하손도가락 연기 그냥, 안 그냥 자연스럽게 해아식네 근데 그 <웃음> <웃음> 뭐야? 너 이걸로 그냥 브이로그 찍는 거야, 아 그건 어디 가 액션 이게더 예쁘게 나와 아, <웃음> 알았어 아, 진짜 적금, 진짜 진조 <웃음>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웃음> 아, 미안해, 재현아 <웃음> 아니 그냥 제발 자연스럽게 해줄게. 알았어 예를방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영삼성 리포터즈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오늘도 역시 간담회를 다녀오고 이 선물을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갤럭시 부트 10을 받고 사전예약 사은품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거는 무선충전 헤드 듀오랑 그 클리어뷰 커버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안내문이 들어있고요. 먼저 클리어뷰 커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인데, 이거 케이스를 보면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옛날 엣지처럼 이렇게 시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핸드폰을 순수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사실 가장 이 순수한 모습이 가장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냥 일단은 이대로 투명 케이스를 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다렸던 건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 바로 무선 충전 패드인데 이게 듀오입니다. 여기는 핸드폰얹지는 거고 여기는 에 갤럭시 워치 같은 거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워치를 사지 않았지만 워치를 살 예정입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엄청 크지 않아요 손바닥만하죠? 여기에는 핸드폰을 얹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이제 다른 핸드폰이나 웨어러블 제품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갤럭시 워치, 기어 S3, 기어 스포츠를 올릴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어, 뒤에 이렇게 펜이 있고 충전패드와 콘센트를 지금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무선충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현재 노트10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도 지금 고속무선충전으로 1시간 52분 남았다고 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올라 보여도 여기도 똑같이 1시간 52분 남았다고 뜹니다. 노트1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충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나오실네요 안녕하세요 데고이여좀 시키고 네 여기 저는 대현이랑 같이 정규 앨범을 수강하고 있어요 좋진가요? 유튜브는 처음이 네, 오늘 좀 메이크업 받아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유, 네가 뭐 뒤에 있으면 어떡해. 너무 크 하... 하... 그럼 누나가 좀 뒤로 가면 안 돼. <웃음> 내가 언제까지 앞으로 가야 돼. 네, 완전 열정적인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건데요. 12cm 위에서. 12cm? 네, 네 12cm.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176이 되었었답니다. 한 시간 동안. 인기가 다, 다르던가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신선했나요? 여기 반지아인데? 지아 아니야? 그냥 지아? 지하? 그렇죠 지아죠 네, 네, 네, 네. 또 무슨 홍보대사지? 뭐? 대학교 홍보대학교 말고 또 홍보대사 친한 은아 친한 은또또 뭐했지? 홍보? 했잖아 응. 여, 얼마 전에 아아영상서 아, 요새 요네... 카메라를 진짜 보면 진짜 그래. 너무 못생겼던 아나운서가 될지 말지 너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음. 네. 제일 잘생겼다는 남학생과 같이 있습니다. 난 그런 말한번난적 한 없거든. 네네네. 이런 악플이 뭘는 타칭 타칭. 박동식이 저한테 뭔가... 뭐라는줄 알아요? 내가 응. 너는 좋겠다. 이렇게 여신 같은 남학생들이랑 어. 같이 수업 들어서 이러는 거야. <웃음> 찍고 있어. <웃음> 와 너무 긴장되네요2 b 엔의 공유시네요. 뭐라고요? 투빈의 고미 씨 오늘 프로필 사진 찍는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긴장되고 정말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그런,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기 저기요, 그런 국어체 읽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 저희가 스튜디오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이곳은 이제 좀 공식적인 느낌 나는 음. 배경이고요 여기는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푸른색 음. 약간 파스텔톤으로 배경이 음. 있는 곳이고 아무래도 저는 조금 이제 좀 상큼하다 보니까 이런 네? 배경이 좀 어울리지 않나. 정말 처음 듣는 소린데요? 상큼이라네요. 어떤가요? 그럴듯한가요? 어 너무 오 아나운서 같아요, 정말. 아, 정말? 근데 상큼은 거리가 먼거 같아요. 저 모르겠고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한살 때는 상큼했죠. <웃음> <되죠>. 1년이라도 상큼했어야죠. <웃음> 오, 이런 사실적인 모습도 찍어야지. 제가 그러니까. 지석 피부라서. 현실적인. 이상해에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음에그 다음에, 그그게없 다음에, 그그러냐면은다음방에에그다음 나도 나도, 나도. 쓰그기음음 쓰레기, 쓰레기 네, 오늘 오늘.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것같에그 다음에, 그다음음음 음. <름> 음. <름> <름>